자 오늘은 어디 가는 날? 바로 중국 북경 가는 날입니다. 나몇 번이었더라? KT 이제 탑승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탑승이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러 고갈 거예요. 여기가 조명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찍고 있어요. 역시 자연광 비행기 따로 들어갑니다 이런 느낌의 비즈니스 옆에 자리 있는 손님이 없나? 준비 끝. 네. 그러면 저는 좀만 쉴게요. 이따 봐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국경공항 안녕하세요. 네, 한게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세요안아하세아니녕하안녕요안녕하 안녕하세요. 아요 국경에 있는 왕징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하이디 라오라고 중국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네 아니 시 e 그럼, 좋요저희가 r o o r 인터넷 이동을 j a n 그냥 뭐... 아 135? 15 어. 떻게먹었어더라 <웃음> 너무 오랜만이라. 샤브샤브 먹을 때꼭 먹는 음료수. 달달한 대추차? 와와와 오, 까마귀야, 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이이 네 오늘은 중국 2일차 입니다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인데 어이씨, 엄청 좋죠 아 근데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잠기고 죽겠네 지금 점심 뭐 먹으러 갈지 상의 중이에요 오케이, 네, 오케이. 와, 이쁘다, 이쁘다. 오. 맛있겠다. 이 추천 그냥 해주시는 거 먹으면 될거 같은데? 네, 그래 먹어. 시고맛있죠 지금 그 아프시고 연락 오고 그시잖아요근디션이안 좋을 때 이거 양고하라고 하는데 드시면 음. 이게 나온다는 어... 뭐 얘기로는. 네네. 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이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 아니 노란, 그러니까 계란 노란자이랑 카스타드 네, 낙서있던데? 이거 돼지고기 이러고 음. 어, 음. 고기 상태맛이 삭크리스피느낌이 아, 샤... r 음 음? 다 음~~ 그 n 이 싸우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파스타드 크림 같이 네, 와. 맞아. 와. <웃음> 야, 이깔 크림 든것봐 씨. 가 <웃음> 음! <shriek>